재롱이 뒷머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재롱이 지금 이게 단발이잖아. 근데 한요 정도 길러가지고 중단발이에요 하면은 <웃음> 중단발. 이이이 어, 이게 너무 이이 너무 귀여워 이게. 이이 어, 너무 귀여워 이게 이게. 그래 더 길어서 에어랩 좀 해줘. 어? 에어랩 해볼래? 어이 뒷머리가 너무 예뻐. 안돼 재롱이 에어랩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. 저희 미문네, 다시는 안가 어디든 <웃음> 뒷머리가 너무 예뻐 한 여기만큼만 길러서 중단발 한번 해보자 동이 <웃음> 지금. 아 귀여워 오늘 유동이 예뻐 오늘 약간 미친 것 같아 우리 재롱이는 365일 미처 했는데 그 365일 중에서 유난히 진짜 막왕 미친 날이 있는데 그게 방금 미쳤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? <웃음> 근데 오늘 진짜 좀 약간 미쳤어 재롱이 맞아 응, 그? 재롱이 너무 예뻐 아, 재롱이 이거 뒷머리가 너무 예뻐요 귀찮대 하, 눈을 깜빡깜빡 아, 깜빡. 아니야 좋다는 거야 응. 우와, 아직도 우리 재롱이랑 그렇게 소통이 안 돼? 그냥 밀고 나서 눈빛 보냈는데 아. 지금 아니 지금 재롱이 <웃음> 좋다는 <거야>. 그만하래 언니 <웃음> 그래도 편한가 보네 이 머리가 너무 예뻐요 머리가 원래 언니 집 오면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편한가봐. 재롱이 우리 집 이제 좋아해. 어? 계속하래 계속하래. 뭐 어, 계속하는 자. 아, 귀여워. 재롱아 해. 이거는 누나가 또 처음 해보는 그 터치 방식이지. 내가 요렇게 원래 누 하는 건가 이 손으로. 둘다 빼먹었나. 원래 내 평상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. 나 빼봐. 어 하래. 해. <웃음> 어 정수리 너무 예뻐. 정수리 한 카트만 찍을게요. 허! 아, 해 빨리. 정수리 속살이 너무 해, 예뻐. 눈머리가 너무 예뻐. 여기서 보는 표정이 너무 웃겨. 안 줄래. 알았어. <웃음> 왕이구만. <웃음> <웃음> 수발로 <수발러들>. 들려. <웃음> 오늘 털이 예뻐. 어제 목욕해서. 근데 어떻게 이거랑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. 이 털이랑 이 털이랑. 하긴 우리도 얼굴 그이 얼굴 이 얼굴 음. 그 수염이랑 뭐랑 다르다고? 아니 아니 그 얼굴 뭐라냐? 얼굴 뭐라하지? 뭐? <웃음> 그뭐라야지 지성 건성 그 뭐라하지 그거를? 지성 건성. 나 거. 얼굴은 지성인데 몸은 건성이고 막 그러잖아. 그런 것처럼 우리 재로이도 이렇게 몸 털은 이렇게 좀. 건성이고 여기는 좀.. 아니지. 얘기는 색깔로 따지면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까만색인 거야. 뭔 말이야? 강아지. 아 강아지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음, 어, 있잖아. 부모랑 부, 부모. 아... 그러니까 재롱이는 조상 중에 꼽슬인 애가 하나 있는 거야. 내 표현이 좀더 적절하지 않아? 아니지 강아지 표현이 더 적절하지 흰색이랑 얘가 이제 까만색이랑 색깔 다른 색깔 있는 거지 아니 그렇 거면 이거 섞여 있겠지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제롱이는 특별하니까 얼굴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밑에 어, 지성건성의 표현이 더적절지 않아? 어 그래 제롱이 형제들 보면은 어떤 형제는 여기 귀가 조금 더 그런 애가 있었어 귀만 각자 할말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각자 할말만 해 각자 콩. 주장만. <웃음> <하죠>. 콩이가 약간 <웃음> 가좀더 약간 갈색, 아니 갈색 회색 느낌이었고 회색도 섞였나 보네 음, 누구 중에. 음, 보고 싶다 걔네한번데려게지 아이고 좋아. 그래서 그때 또치 데리고 콩이네 집 갔다가 길 건너서 재롱이하고 보러 오고 그랬었잖아. 기염둥이들 <웃음> 다 이렇게 있을까 기염둥이? 콩이도 그 집에서 완전 공주님이데 그때 그때는 더 웃겼어. 그 <웃음> 콩이가 얼마나 공주처럼 살고 있는지 이제 사진 찍어보는 <웃음> 거야. 근데 막 무슨 막 무슨 나는 그 당시엔 그런 거본 적도 없어서 무슨. 핑크색 벨벳, 막, 쿠션인데, 막, 레이스에 막, 아, 위에... 콩, 콩이는 공주지. 어, 막, 그러고, 막, 막, 하고, 막, 막,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나도, 감히 그런 데서 잡은 적도 없는, 막, 그런 데서 자고 있는 거 같죠. 어, 야, 재롱이랑 뭔가 다른애 하고, 이제 내가 밖을 나갔지, 재롱이 찾으러. 오는데 재롱이는 그냥, <웃음> 그냥 거실 한복판에 방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대짜로 누워가지고, 옆에 쓰레빠 이렇게 물다가, <웃음> 먹다가 이렇게 막, 너무 내가 그때 약간 좀 그런 거야, 마음이. 나도 우리 재롱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데, 거기는 막, 공주 마음만 무슨 왕세자비처럼 키우고 있는데, 우리 재롱이는 그냥, 저기 양치기 소년처럼 무슨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또치가 좀 자식복이 있네 자식들이 다 저기 그치? 출가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근처에 있어서 그리고 다 근처에 살자 요 아이고 <웃음> 기댔어? 지인이고 친척이고 또치 보고 싶다 음. 예뻐? 재롱이? 응난안 <웃음> 보여서